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평소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독시라민을 얻어 복용한 후 저수지로 추락하였다면 자기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불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나 25535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C d 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어디에서도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직전까지 C와 내왕하였던 C의 언니 H도 자살의 징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유서 등이 물속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차량에 탑승한 채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차량 내에 유서를 놓아두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가 피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실수로 과량의 독시라민을 복용한 탓에 C의 장기에서 C사량의 독시라민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C와 D가 독시라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면, D의 장기에서는 C사량 미만의 독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D도 C와 함께 잠들기 위하여 독시라민을 복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씨는 평소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독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장기복용으로 독시라민에 내성이 생겼다면 평소에도 과량의 독시라민을 복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실수로 평소 복용량을 넘는 치사량의 독시라민을 복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씨가 독시라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고자 하였다면 시사량의 독시라민을 복용한 후 그대로 잠들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시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면 굳이 그 전에 독시라민을 복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독시라민을 복용하는 것은 운전에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씨가 당시 독실아민을 과량 복용하여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피부차량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서수지 방향으로 주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 부검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씨에게 독실아민 중독에 기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중독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피고차량을 적절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